물지뒤 나가. 기다려. 들어갔는데 부니와 <웃음> <웃음> 진짜 이쁘다. 날씨 대박. <웃음> 대박이다. 어, 근데 꽃이 꽃도 이뻐. 뒤로 가 하이 안 해요. 그래 니가 저로 가. 수영해, 수영해. 쟤네 어디까지. <웃음> 아, 브랜디 못 쫓아간다고, 자기. 아, 너 집착 어떡해. 이거 몇번 하고 지치면. 어어들어 페퍼! 가져 페퍼 가보자! 옳지나 페퍼 페퍼 혼자 오 옳지 옳지 옳 잘하네 자 가세요 페퍼도 꼭 페퍼도 가세요 레디 가 아, 저리로 가 옳지 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. 옳지 기다려 다시 페퍼가 어떻게 넘어올지. 울면서 넘어와. 옳지. 페퍼야 정말 잘했어. 대단한걸. 역시 수영군듀님이야 바람소리 죽이고 싶다. 그때 뭐 먹었지? 우리 때 돼지갈비. 태어나서 1번 고통이그리 발바닥에 주사 받는거두번 어. 넣은 거 그거랑 그거다나 노로바이러스. 어? 노로바이러스. 노로바이러스. 노로 그 장염 같은 거 있잖아. 어. 죽어. <웃음> 아이야, 솔방울 그만 갖고 와요. <웃음> 그만 갖고라니까. 앞에 그만 붙었잖아, 그만! <웃음> 아,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다고 해가지고, 보다가. 근데 그거 러브라인 나와? 응. 응. 지금 정경호랑. 아 말해줘. 아 아직 안 봤어. 어 아직이야. 저기 와봐. 그래 저기 와봐. 저기 와봐. 근데 저거 뭐야? 아니 저거 뭐야? 아니 저거. 조용히. 해. 공하고 싶어? 공하고 싶어? 여기 어, 벌레 아, 나